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은 물고기 친구들을 찍어볼 예정인데요 어, 언박싱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물고기들은 어떻게 오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여기에 있는 물고기들은 전부 다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물고기 양은 온건 아니구요. 어, 몇 종류가 와서 지금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잠시만요. 일단은, 자, 가재. 오렌지 클라키가 입고 됐어요. 자, 오렌지 클라키가 이렇게 입고 돼서 이렇게 왔구요. 어, 산소도 빵빵. 물도 적당히 많이 넣어서 아이들 안전하게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가 왔냐 하면 짜잔! 잘 보이시나요? 코리 도라스! 펜더코리가 도착했어요. 얼굴과 꼬리 부분에 보시면 펜더처럼 어, 검정색 점이 있어서 펜더코리인데요. 지금 비닐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역시 에어 빵빵하게 해서 펜더코리도 잘 도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오렌지 클라키가 두 마리 왔어요. 이렇게 오렌지 클라키가 한 마리 더왔고요그 다음에 베타 친구가 왔습니다. 짠. 하품은 베타 친구가 왔고요 어, 제가 앙컷을 주문했는데 수컷이 온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우와 멋집니다 하이키, 하이트 클라키 가재가 왔고요 어 아주 건강하게 자랐네요 하이트니까 확실히 잘 보이시죠 하이트 클라키 친구가 왔고요 자 마지막 친구입니다 물고기는 오늘 소량만 왔는데요 어 블루 가재 블루 가재 플로리다 블루 가재가 도착을 했습니다 가재 중에서는 가장 작은 사이즈네요 자이 친구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생물 물고기 쪽의 생물은 이게 다예요 생각보다 많이 없죠 허허허 잠시만요 자 물고기 친구들은요 어, 파충류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도착하면 일단은 아이들 사육장을 먼저 꾸며놓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넣듯이 물고기도 먼저 물을 먼저 잘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물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어 어디 갔지? 어.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클라키 여친구 지금 일단은 물 맞대응을 위해서 들어와 있고요 물고기들은 이렇게 물 맞대응을 잘해줘야 되는데요 물을 잡아놓고 기존의 물과 지금의 물에 쇼크가 없게 물쇼프를 받지 않게 물 맞대응을 할 거예요 자 오렌지 클라키도 무사히 입수 자그 다음에 원래 오렌지 클라키가 두 마리여서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각각 물 맞대응을 하겠습니다 자이 친구 오렌지 클라키 부루는 조금 이따 할거고요이 친구들 어항은 작은 어항이에요 이 작은 어항에 넣을거라 각각 이 물과 기존의 물을 1대1로 혼합을 하는거예요 그냥 막 붙는게 아니라 천천히 이 물을 지금 이 물에다가 1대1넣어줄거예요 그다음 아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 개체만 꺼내서 물 저기 본인의 집으로 한 마리씩 넣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잠시만요. 자 어항에 지금 원래 물갈이용 물 호스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이 사이펀을 이용해서 물량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아이가 물쇼크가 오지 않도록. 넣어줄겁니다 자, 보시면 이거보단 조금 더 떨어져야 되겠죠? 음. 가재가 놀라지 않도록 물을 1대1 채울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확 부어버리면 아이가 갑자기 물이 바뀌면서 물쇼크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적응하는 시간을 주면서 물을 흘려보내줄거예요 가재들이 합사를 하면 서로 싸우면서 다리도 부러질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저희는 각각 이제 넣어줄 거고요. 다리가 부러졌거나 찢개가 부러졌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네들은 탈피를 통해서 모두 재생이 되는 친구들이니깐요 그래도 혹시나 싸우면 마음 아프니까 개별 사육을 할 겁니다. 자, 물을 받는 영상을 먼저 좀 제가 좀 빨리 받고 나서 영상을 이어갈게요. 자, 물맞대응을 충분히 지금 했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각각 어항에 들어갈 건데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물까지 다 같이 어항에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안 됩니다. 기존의이 물은요,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뜰 채로 개체만 꺼내서 입수할겁니다 이렇게 개체만 직접 꺼내고요 우와 화이트 정말 예쁘네요 크기도 6cm 찍게빼고요 머리부터 꼬리끝까지한 6cm 정도 되는 개체인것 같아요 작지는 않아요 자이 개체를 이렇게 개체만 떠서 이렇게 어항에 입수를 합니다 놓아줘 어우 놓칠 않네요 따줘 어우 놓칠 않아서 자 어우 들어갔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죠 이렇게 개체만 꺼내서 직접 어항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와 이 친구는 오렌지인데요 거의 어, 잘. 어, 이게 똑같은 물이라... 자. 이 친구도 이걸 놓지 않네요. 어쩌다 보니 오늘 열대의 입수가 아니라 가재 입수에 가깝네요. 가재 친구가 너무 많아서... 놓아 주세요! 이렇게 입술을 하고요. 자, 얘가 오렌지 클라키. 제가 빨간 가지인 것 같아요. 얘가 오렌지 클라키. 색깔이 확연히 좀 달라요. 자, 이 친구는 이쪽에. 아, 다르죠? 다른 색깔이 확실히 보이시죠? 이 색과 이 색의 차이네요. 네, 빨간 가지와 오렌지 클라키네요. 너도 나와줘 이친구들 뜰채를 너무 좋아하네요 뜰채를 한번 잡으면 잘 놓칠 않네요 놔줘 자 마지막으로 입수할 친구는 블루가재인데요 자블루가제도 가재만 떠서 어 영상의 앞에 영상에는 물맛병 하는 영상이 없었는데 같이 물맛병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쪽에 들어가겠습니다 얘들아 뜰채를 좀 놔야지 뜰채를 놓지 않아요 일단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가재는 지금 현재 입수가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펜더코리 이 펜더코리들도 물맞대우를 위해서 지금 통에 담아놨는데요. 어뭐 자세히 보시면 네 이렇게 펜더처럼 검정색 점박이가 있어요. 그래서 펜더코리라고 하고요. 자이 친구들도 조금전처럼 똑같이 들어갈 수조에 물을 섞어줄거예요 천천히 그 다음에 옆에 하프문베타 이 하프문베타도 물을 천천히 섞어줄겁니다 물을 천천히 섞어서 입수하는 영상까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물을 적응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시면 핸더코리들을 꺼내겠습니다 오와 한 번에 열마리를다 잡았네요 이 친구들 이렇게 뜰채로 꺼내서 들어가고자 하는 어항에다가 슝슝 넣어주면 물 쇼크 없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코리 친구들도 만나고요 이렇게 코리어들이 있는 어항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네잘 다니죠 네 이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물 쇼크가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클수 있답니다 오늘 스마일러에 이렇게 물고기 몇 종은 안되지만 물고기 언박싱 영상을 올려보았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